안녕하세요 평안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요, 그 준비한 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X670 비교표입니다 X670하고 X670E 두 가지를 다모아왔어요 E하고 아닌가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네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 슬롯에 PCIe 5.0을 지원하냐 안하냐 차이인데요 사실상 지금 4.0 16레인도 풀로 다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저거 지원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670이든 X6702든 뭐 굳이 따지지 않고 사시는 게 괜찮습니다. 어, 혹여나 보드를 좀 오랫동안 쓰면서 CPU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 보드 가는 게 약간 더 유리하다는 거 언급드리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수스 제품군부터 보죠. 아수스 제품군보면 은 제일 저렴한 제품은 프라임 P입니다. 이 프라임 P 대원에서 파는 게 제일 싼데요. 와이파이 버전하고 아닌 버전인데 차이점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와이파이 제품이 와이파이도 지원하고 블루투스도 지원하는 겁니다. 위에 거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기능 하나 차이로 얼마 차이 납니까? 대략적으로 3만원 정도는 차이가 나죠. 네, 3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굳이 그 기능이 필요 없다면 싼 쪽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럼 전원부는 충분히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 가격대에 전원부는 문제가 없어요. 790X. 그리고 7 9 5 x 3 d 가 지금 AMD에서 나온 제품중에서 최상위 제품인데요. 이 최상위 제품의 전력 소비량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다음 세대 더 높은 전력 소비량을 가진 시피가 나오더라도 커버가 될 정도 넉넉한 게 700A급이니까요. 전원부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 1000A급 되는 애들은 오버클럭에 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 거고요 빨간색으로 칠한 놈들은 과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이 색깔이 노란색이 더 좋고 빨간색이 더 좋은 건 맞는데 빨간색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일단 방열판도 이 최하위 제품부터 전부 다 널찍 널찍하게 크게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더넷 칩셋, 그러니까 랜칩셋은 리얼텍 랜칩셋 쓰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버그가 적고 속도 저하 이슈도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오디오는 아쉬운 거 썼어요. 리얼텍, 옛날에 쓰던 800시리즈 써가지고 SNR이라고 불리는 소음 대 잡음비. 아니지, 소음 대 잡음비 아고 신호 대 잡음비. 신호 대 잡음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잡음이 있는 사운드, 나쁜 음질을 보인다. 정도로 생각했네요. 비교적 이 1220이나 4050, 4080이랑 비교했을 때요. 어, 사타 6개, m.2 3개 지원하고요. 방열판 m.2에는 1개만, 어,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QLH를 지원해서 원터치 방식으로 m.2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나사를 굳이 조이지 않더라도 쉽게 장착이 가능해요. 그럼 전체적인 평가, 요 위에 거두 개는 어떨까요? 음. 뭐싸마에 썼나 그러면 쓸수있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추천한게 하 약간 애매한 느낌입니다 그럼 그 밑에 터프는 녹색으로 치르놓고 추천해놓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요 터프로 가면은 일단 가격은 2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전원부가 조금 더 강화됐어요 980만평급 당연히 전원부 온도가 좀더 낮게 나오겠죠 대형 발림판썼는 것은 똑같고요 이게 보면은 딱 봐도 뭐 빽빽하게 방류판 붙어있는 느낌 나죠 엔더트 장착 부위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커다란 방류판 세 개를 지원하면서 음, 이 m 트 장착부 4개 중에 3개는 커버를 합니다. 중앙에 있는 건 칩셋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 중앙 부분 바로 위에 거랑 그리고 그 아래 긴방열판요두 개가 m.2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m 트방열판 넉넉하게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QLH를 지원하기 때문에 m 트는 쉽게 장착이 가능하고요. 사타 개수는 두개 줄어 했습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드디어 싸구려 쓰지 않습니다. 리얼텍 S120을 쓰고 있는데요. 음, 저게 alc 1 2 0 기반 칩셋인데 저 정도쯤 되면은 897보다는 그 신호 대비 잡음비가 한2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나은 음질을 제공해줘요. 아, 그런 거 여러모로 옵션을 봤을 때 솔직히 방열판 제작사도 한천 정도 줘야 되는데 그거 두개더두개더 지원을 해준 거예요. 긴가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에 또뭐한 4, 5천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 생각하고, 사운드 한 단계 올린한 2만 원 값어치를 한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얘는 이제 그 프라임 P 대신 약간 더 나은 옵션을 생각하고 살만 합니다. 근데다가 이 e 보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5.0을 지원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사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거위에 그 뭐, 이거는 와이파이만 있는, 그 차이만 나는 보드 거고요. 이제 프라임 프로가 있는데, 프라임 프로는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갈 이유가 없는데 프라임 프로에서 바뀌는 기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코 플렉스 기능이라고 그 ccd 선호도 설정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고거 기능이 터프에는 이제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요 프라임 프로부터 있으니까 그 기능 때문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10만원 택은좀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프라임 프로는 굳이 갈 이유가 있나 싶고 거의 이제 스틱스 itx 보드가 있는데 어차피 ITX 보드가 몇종 없어요. 아니 사실상 X670에는 얘밖에 지금 국내 출시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ITX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밑에 M.2 트 방열판에도 팬이 있고, 그리고 옆에 전원부에도 팬이 있기 때문에 온도 시키는 데도 문제없고 전원도 빵빵하기 때문에 ITX 맞추기 참 좋은 제품이 되겠죠. 이어 제품 장점이 하이브라는 걸지원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이브가 볼륨 컨트롤도 되고 그 플렉스키라는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그 세이프티 부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우라 싱크 끄기 켜기 이런거 쓸수 있는 기능 아니면 바이오스 플래시백 기능이나 QLED 이제 컴퓨터가 안 켜질 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는 거뭐 그런거 다양하게 지원하고 PBO도 쉽게 원터치로 쓸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지원해주는게 좀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근데 가격대가 만만치 는 않습니다 65만원 하여튼 그냥 뭐 ITX 어차피 선택 여지 없으니까 요거 제품 한번 갈만한 것 같고 얘는 사운드 칩이 살짝 낮은데 그래도 덱을 따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운드는 상당히 괜찮은 편 속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흠잡을 거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추천 목록에 넣을 수 있어요. 좀 비싸더라도 그 밑에는 이제 스틱스 A 전원 부분 좀더 강화됐고 그리고 이제 보드 좀더 이뻐졌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PCI Q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q r 치라고볼수 있는데, PCI-Q-Ratch. 버튼 식으로 쉽게 PCI를, 그러니까 그래픽 슬롯을 열수 있습니다. 이거 손가락 잘안 들어가가지고, 저든 이제 꼭 억지로 눌러서, 뭐, 공랭 쿨러 파는거 쓰고 있는데, 그 밑에 글카 있으면은, 뭐, 자로 누르든, 드라이버 누르든, 손으로 누르든, 내 손이 스크래치 나거나, 아니면, 그래픽카드 백플릿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빨간색 화살표 해놨는 거 있죠? 저 버튼 하나 툭 누르면 쉽게 열리거든요. 요거 하나 하면 진짜 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는 칭찬해 줄만한데, 그 기능에 10만원 태우긴 좀 그렇죠. 그래서, 스 t r i A를 추천하긴 좀 어렵습니다. 스 t r i EF도 거의 똑같은 세팅에, 검은색에, 그리고 얘는 방열판끼리 이렇게 히트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이랑 좌측이랑 거의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전원도 조금 강화됐고요. 근데 얘도, 이만한 비용 타격인 좀 그렇죠. 참고로 코어 플렉스 기능, E, F부터 다 있습니다. 스스 시리즈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로그 시리즈랑. 그, 위에는 프라트프라트는 프로아트. 이제 썬볼 4를 지원하고, 그, 마찬가지로 좀 빼기 쉬운 PCIe QLH나 아니면은 이 인텔 2.5기가 랜에다가 마벨 10기가 랜 듀얼 렌을 지원해요. 얘는 진짜 뭐다? 자국용으로 쓰기 적합한 제품을 볼수 있어요. 프라트 이 밑에 B보드 프라트는 별로였는데 이 X보드 프라트는 상위 램 칩셋에 거기에다가 뭐 기본적 조립 편의성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퀵 차지 기능 60W까지 거기다 썸볼 4 이런 거다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성능 외부 기기를 꽂아 쓰거나 혹은 빠른 인터넷 속도 작은 물을 빨리 올리고 내리고 할때 쓰기 위한 괜찮은 보드를 보입니다. 근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아요. 70만원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충분히 저 기능을 잘쓸수 있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이긴 합니다. 하지만 색칠해도 좋지 않겠어요. 대부분 유저가 10기가 랜하고 이 썬더볼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스틱스 E인데, 스틱스 E는 그냥 스틱스 F의 강화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히트파이프로 방금 판결되어 있고, 아무 뭐 좀더 빡빡하게 씌워져 있고 아까 편하게 글카 빼는 그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편의 기능 다 지원합니다 디버깅 코드, 어, 시모스 클리어 버튼, 그리고 아까 코어 선택하는 코어, 플렉스, 뭐 파워 버튼 이런게 다 보드에 붙어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끝 가면 좀 과한 느낌이 있죠 물론, 미래 생각에서 저는 이거 뭐, 25년 이상까지도, 어 나오는 제품 다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괜찮은 보드 쓸래요 했을 때, 요 정도 가는 건나쁘잖아요 그래도 뭐, 100만원까지는 안 가니까, 얘 70만원 중반 정도에 살수 있으니까,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 위에 끝부터는 사실 일반인들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고급 제품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그 위에 이제, 크해, 지니. 지니 보드는 대대적으로 n 보드로 나왔죠. 좀 작은 보드인데, 그런데도 아주 뛰어난 전런부하 그리고 충분히 큰 방열판, 화려한 외형 거기에 아까 디버깅 코드 LED라든지 뭐 코어 플렉스라든지 기본 기능 다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썬볼포도 지원하지만 킥자있는 그리고 DIMM 모듈이라고 M.2를 따로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을 지원해줘요 을 어, 외부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를 꽂아서 추가로 다트도 넣을 수 있습니다 방열판도 큰 것들과 있어요 요거 진짜 고급 보드인데 요거는 M 보드 중에 고급 보드 찾는 분들이 그래도 한번쯤 고려해 볼만해서 어차피 M 보드도 별로 없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ITX랑 M 보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얘네 추천 목록에 넣어놓은 거예요좀 고가긴 하지만 어쨌든 옵션만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좋은 보드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크의 히어로가 있는데 크의 히어로는 좀 애매한게 저는 크의 히어로 갈 바에 크의 익스트림 갈것 같아요 둘이 가격차이한2 0만 정도 나는데 히어로는 익스트림이나 뭐 전원부가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뭐 방열판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랜 옵션이 히어로에는 그냥 인텔랜이고요 위에 X가야 이 10기가 랜하고 듀얼랜을 껴줘요뭐 사운드야 비슷하겠지만 이 외형적인 모습이 좀 다르긴 다르거든요 이러면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훨씬 화려하죠 익스트림이 특히 익스트림은 저 익스트림이라고 적혀있는 2인치 어, 저 패널에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는 데다가 아머도 좀더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선 꽂는 것도 그 우리 보통 이렇게 꽂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직결되게 꽂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더 깔끔하게 정리도 가능하고요 어차피 이 정도가 생각했다 그러면 저는 히어로 갈 바에는 그냥 익숙할 것 같긴 합니다 뭐그외에 편의장치는 사실 다 비슷합니다 픽차지 지원이라든지 뭐 플렉스키나 아니면 파워버튼 코어 플렉스 기능, 뭐 레이어스 다 비슷한데요 다 비슷한데 차이는게몇개 없는데 그 중에 뭐 OLED 2인치 아까 익스트림 재킷은 그 부분에 그런 어 거차 있고 5.0 엔다투 전용 PCIe 카드 지원해주고 뭐 그런 차이 있겠네요 DIMM 모듈 있고 그래서 훨씬 나는, 나은가? 제품이?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웃음> 어차피 끝판 왕갈 거면은 어설프게 안 가고 이것저것 지원 다 해주는 음, 익스트림으로 갈것 같습니다 근데 둘다 추천 목록에 넣기에는 비싼 제품이다 <웃음> 그래서 아수스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부분 유저는 그냥 터프 플러스 사고 끝!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근데 특수한 규격인 ITX가 필요하면은 어차피 다른 수입사는안 가져오니까 HTX, ITX 제품 쓰시거나 그리고 미니, MATX, 어, 요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중에좀 고급 제품 쓰려면 요 지니 이요 정도까지는 좀 비싸더라도 어차피 다른 회사에서 안 파니까 가볼만하다 정도 얘기할게요 요거 정도 사고사 멈추시면 됩니다 다만 여유가 좀 있거나 아니면 코어 플렉스 기능이 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틱스 F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틱스 f가 옵션이 애매하니까 그냥 크리에이터 보드 쓰시던지요 크리에이터 보드 하면은 2만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뭐 0기갈랭 끼워줘 맞죠 똑같이 어차피 코어 플렉스 기능이 있고 썬볼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f보다는 f가 이쁘긴 한데 그냥 프로 아트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추천은 요거 요거 요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기가바이트 보겠습니다 기가바이트 제품군은 음... 솔직히 말해서 뭐 부품 지금 3개밖에 없어요 X가 잠시 들어왔다가 없어진 것 같고, 마스터도 얼마 전에 품절 나겠는데, 이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 놔둬놓고, 실제로 지금 파는 거는, 어엘하고, 게임 AX밖에 없습니다. 아 어, 게임 AX, AX 같은 경우에는, 킷판는 AX가 붙었는 게다 와이파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붙을 때라도, 어마쯤 되면 와이파이를 지원해주고요. 어, 보시입히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아주 제일 싼 프라임보드랑 비슷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원부는 조금 더 강화되어 있어요. 확실히 강화되어 있는 게 보이죠? 물론, 이거 강화되어 있다고, 요, 뭐, 700에서는 못 쓰고, 1000에서 쓸수 있는 CPU가 있나 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700에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전원부 좀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하이 라인업에도, 이 방열판을 히트파이프로 연결시켜놔서, 어느 부분이든 비슷한 발열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리얼텍 렌을 쓰고 있고, 사운드가 좀 아쉽긴 해요. 사실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아, 저가형으로 쓰기 좋은 약점이 없는 드인데요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뭐, 엔더트 방열판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큐레치, 이지레치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어, 이게 뭔지 궁금하실까봐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엔더트 이지레치는 저 마찬가지로 원터치로 엔더트를 고정시킵니다. 나사 필요 없어요. 뒤에 거 딱딱 눌러가지고 엔더트 덮고 이거 탁 올리면은 고정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좀 더... 진화된 방식도 있어요. 어로스 마스터에서는 이게 진화돼서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얘는 그냥 엔더트 내리 누르기만 하면은 자동 얘기 게 옆으로 딱 밀리면서 이쪽 움직여 딱, 딱 돌아오고 고정이 돼요. 뗄때만 이거 톡 치면 원터치로 빠지고 꽂을 때는 예, 오히려 오제킬 필요도 없는 노터치 방식입니다. 마스터는 그렇게 해서 좀 등급을 나눠놨더라고요. 엔더트 말고 또 편의사항 있는 이지 레치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PCIe 편하게 장착하는 방식이거든요. 어, 이거 일단 글칼 꽂으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커다란, 그 대형 공랭 쿨러 있으면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고. 근데 이걸 좀 그래도 쉽게 누르라고.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p c i 슬러시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글카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근데, 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연장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장되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엄지손가락 누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되게 편합니다. 근데 이게 기본 방식이고, 어마는 마찬가지로 버튼식입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뒤로 자동으로 제껴져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엄마가 분명히 편의상이 편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하이라인업도 어느정도 편의상을다 챙겨줬기 때문에 이 정도급에서 싸게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의 엑나어엘를 사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게임의 엑 살까요? 어엘를 살까요? 물어보신 분 종종 있는데 얘네 똑같은 8점인데 싼 게임의 엑가 맞는 거 아니에요? 승전님왜어엘를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할까봐 차이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냐면 뭐엠다 숫자나 편의사양이나 아니면 사운드나 레이나 다 똑같은데요 방열판도 거의 똑같고 전원도 부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음, 차이점은 하나 6레일 기판이냐 8레일 기판이냐 차이입니다 어, 어로셀리트 같은 경우는 8레일 기판이라서 아무래도 좀 신호가 강하게 넘어가니까 그게 있죠 뭐요 그게 뭔데요 음, 메모리 오버가 조금 더잘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메모리 환수폭도 조금 더 넓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 뭐 지금 보면 만원도 차이안나 8,000원 차이면 뭐, 어엘 쓸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엘 하나 추천하고요 마스터는 어지만 품절이니까 좋은 제품이라도 못 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터도 뭐 하나 떨어지는 없는 떨어지는 거 없는 제품이에요 이쁘고 편의아무도 괜찮고요 자그다음에 MSI께 보겠습니다 MSI는 지금 국내에 네제품 팔고 있는데요 간나품절이고 카본품절이라서 실제로 구할 수 있는 건 a 4하고 P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a 4도 품절 직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엑스유치 P 밖에 못사요 이엑스유치 P가 기가바이트 게임의 엑스나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 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사운드가 위급입니다 다만 편의는 좀 떨어져요 엠더트방류판 보시면은 꼴랑 한개 있어요 맞죠 한개 있고 뭐 아까 얘기했던 그글카좀 쉽게 뗄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요 얘를 XL 클립이라고 사실 얘들도 이따가 우길 수 있긴 한데, 그, 엑셀 클립은 어떠냐면, 보통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엑셀 클립은 이어서 이만큼 더 커집니다. <웃음> 손가락 안되고 똑같아. 이것도 붙여놓고 뭐 이게 쉽게 뗄수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거, 이거는 별로의는 없고, 내가 적어두긴 했는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다만, m.2 e 이지 클립은 얘들도 똑같이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m.2를 탈차할 수 있습니다. 그, 얘네들은 밑에 라인 보드도 8레이어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아요 뭐 플래시 바이오스는 저 위에 다른 모드도 다 치곤하니까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요 아, 결과으봤봤을때 이거랑 이거랑 차이점 보면은 음 얘가 사운드 좋고 팔 레이어인 대신 편의장치나 M.2 방역판수자는좀 떨어지고 어, 그렇습니다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얘는 가격이 싼 대신 뭐다 사운드가 떨어진다 뭐딴 거는 사실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사운드가 좀 아쉽다 고운 차이겠네요 어 그래서 뭐 저가형 고민하실때 저는 요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msi 프로 제품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아 여기서 그냥 돈좀더 주고 터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사실 큰 차이가 안나서 좀더싼 애들은 분명히 약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사운드라는 약점 여러분이 터프 플러스나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냐 아니면 xuc0p냐 언제 선택하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그냥 싼거 쓴다 해도 저는 오케이 할 겁니다. 아, 카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살 수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아, 이거 갑자기 급수가 너무 올라간 느낌이에요. 중간에 뭐, 토마크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에이프로 같은 게 중간다리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카본으로 갑자기 넘어가면서 가격도 크게 뛰고요. 이 카본이 전원부도 엄청 막빠한데다가 보드도 이쁘고, 심지어 이거, 지금 보면 백프로에 버튼이 세개나 있어요. 스마트 버튼, 시모스 리셋 버튼, 바이오스 플래시 버튼 이렇게 세개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보드를 보는 느낌이에요 뭐디버의 LED 코드도 보시면 상단에 숫자 뜨는 거 그것도 있고요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어차피 품질에 여러분 못 삽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가격이면 은딴 애들 보드들도 괜찮은 거쓸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좀 애매하네요 여튼 괜찮은 보는데 품절이 없지 못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에이스 볼게요. 에이스는 솔직히 말해서 엄마보다도 윗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은 편의 사항가뭐0기가랜이라든지 엄청난 전원부 거기에다가 와엔더트랑 사타 개수에다가 요 보면은 별도 덱도 지원해 주는 데다가 전원 버튼 멀티키 플래시 바이오스 키 팔레이어 LED 버깅 코드 뭐 엔더트 스펜더라고 엔더트 추가로 달수 있는 슬롯을 또 줘요. 여기에 펜까지 달려있어가지고 발열도 잘 잡고요. 이건 진짜 옛날 간낙급 되는 수준이에요. 에이스는 옛날 간낙급 근데 그만큼 가격 도올랐습니다백만원이야가격 <웃음> 너무 비싸. 솔직히 백만원 주고 사기엔좀야 이거 백만원 주고 살 거면은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익스트림 <웃음>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걸 100만원 주고 살 바에는 그래도 익스트림 아니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나는 국내 없으니까 어차피 못 사는데 에이스랑 비교했을 때뭐 엄청난 차이는 없습니다. 엄청난 차이는 없고 사타기에두개 늘어나고 뭐듀얼렌 쓰게 바뀌고 히트파이프 끼워주고 실내열로 바뀌고 레모브돔도 잘 되겠죠. 거기에다가 이가나 끼워져요. 엠비전 대시보드라고 요게 그. 애니메이션 효과나 아니면 온도 이런거 띄워놓을 수 있는 패널이거든요 그 패널 하나 줘요 그 값으로 또 얼만큼 돈을 더 받는 느낌인데 갓나이크 국내 출시가 얼마인지 내가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이거 아마 다시 들어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너무 비싸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 살 바에는 저는 익스트림 쓸것 같긴 해요 자그 다음에 에즈락도 볼게요 에즈락도 지금 판매하는 제품인 제품인데 어, 예전하게 여기서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대원이 판매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대원말고 다른 수입자가 파는 거 보면 좀 비싸던데 대원 파는 라이트닝 라이트닝 같은 경우는 전원부 나름 괜찮고 방열판도 뭐 이정도면 은 쏘쏘 완전 대형 아닌데 중대형은 돼 그러다가 얘네들 보면은 지금 노란색 USB를 사죠 저게 키보드 전용 여러분 연결이 아주 빠릿빠릿하게 되는 고 USB입니다 근데 사실 체감은 잘 안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리얼타임 랜스음인데 사운드가 좀 아쉽고 뭐 M.2 방열판 두개밖에 없고 얘네는 이제 아까 M.2 쉽게 장착하는이지클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큐레치라든지 이런거 지원 안하고요 PCI 좀 쉽게 그래프카드 뺄수 있는 그런 기능도 지원을 안합니다 M.2 방열판 두개 있는게 편의장치 끝이에요 그래서 편의장치 쪽에서는 솔직히 좀 아쉽지만 일단 가격은 제일 쌉니다 그게 만원 차이밖에 안나서 사실 만원 더 주고 게임이 엑스 간다 뭐 이것도 뭐 이것도 생각이 볼만하기 때문에 막 그리 칭찬을 못 해주겠는데 뭐 어쨌든 AS 좀 괜찮은 거 쓰고 싶다 에즈락이 AS 괜찮거든요 에즈락 유통사는 어디든 a s 괜찮아요 에즈락이 빡빡하게 본사에서 그 AS 거부하거나 이런 짓을 안 하기 때문에 AS때문에 그냥 싼 값에 라이팅 산다 뭐 이러면 말리진 않을 정도라서 추천목록에 넣었어요 근데 사운드 좀 아쉽다 편의성좀 아쉽다 생각하시고요 스틸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사운드가 좀 나아졌어요 이상하게 전원부는 조금 내려간 것 같지만 일단 방열판 크고 이쁘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지지 홀더를 따로 끼워줍니다 이거 근데 그래픽카드 스크래치 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저는 잘안 쓰게 되던데 어쨌든 편의상 추가를 해 줬어요 그래서 요거 할인할 때 사신 분들 괜찮아요 팔이면면살 만하고 정가일 때 대원은 그래도 43만원인데 50만원에 파는 유통사도 있거든요 50만원에 사기 좀 그렇습니다 좀 저렴하게 팔때 한번 사볼 만하다 정도로 생각할게요 추천목록에 넣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x 6 7은 p 랑 비교했을 때 as 좀더 좋고 한 만원 더 비싸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면 위에 터프랑 비교했을때 거의 비슷한 옵션에 이 s 조금 더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 RS 이거는 사면 혹은 거 같고 그냥 넘어갑시다 사운드가 50만원짜리인데 이꼴인게 이해가 안 가요 어, 물론 리뷰 이벤트 있어 가지고 dnd컴 제품 사면은 어정도뭐커버는 치겠지만 그래봤자 2 3만원 밖에 안 까져 가지고 의미는 없습니다 위에 타이치가 있는데 타이치는 제가 직접 가지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초기 바이오스가 조금 불안해서 어, 한동안묵혀 놨었는데 일단 최상위급 전원부 가지고 있고요. 이 전원부 진짜 빵빵해요. 최상위급 전원부에 상당히 이쁜 외형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팬이 기본적으로 상당히 붙어 있어 가지고 전원부 온도가 정말 착하게 나와요. 정말 착하게 나와서 음뭐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도 상위 제품 치고는 100만 원까지는 안 하잖아요. 뭐 80만 원 중반 정도라서 그나마 접근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최상위 보드랑 비교하면 물론 다른 최상위 보드랑 비교했을 때뭐 식기가 내는 없는거나 아니면은 저 LED 이쁘게 그 애니메이션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패널 없는 거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뭐 그만큼 싸니까요. 뭐 썬더볼트도 지원하고요.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건도 찾아보면 파는 데 있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천 목록에 넣게는 역시나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어,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4대 회사의 제품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사실, X670이나, 그냥, X670E는, 뭐 하나가 특별하게 낙하나, 좋거나,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제품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향껏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녹색으로 채놓은 게, 그나마 그 중에서 추천할 만한 제품인 건 맞아요. 그나마 가성비 좋고. 근데, 뭐돈좀 여유있다고 하시면은, 최상위 보드 가서, 혹은 중상위 보드 가서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보면은, 보드들이 전체적으로, 상향된 느낌이 있어요 전원부도 상향됐고 외형도 상향됐고 편의장치도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애저한만 유독 좀못 따라가는 느낌이 긴 한데 진짜 이 보드 만져보면은 비싼 보드가 왜 비싼지 느낌이 올 정도로 이전이나 이전전 세대랑 비교했을 때는 보드 품질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그만큼의 비용이나 오히려 그보다 더 높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부담시키는 거는 좀 저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원래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70만원이나 60만원 중반 넘어가는 보드들은 가격 오른 걸 내가 커버를 못 쳐주겠어요 근데 30만원 후반이나 40만원 초에 제품들 이 제품들 X570 비교표랑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거기 40만원대 제품이나 30만원 중후반 제품을 비교했을 때 전혀 옵션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들은 애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한 수준인 것 같아요 사운드만 밀는 경우 있긴 해 근데 전원부는 확실히 좀 올라가죠 가지고 기능적으로도 특히 요새 그냥 Q 플래시 기능, 바이오스 플래시 기능 다껴주니까좀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져서 고급 보드 사는 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어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여튼 여러분 구매하시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어 추가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 3일 뒤쯤에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편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받아가시고요. 다음번에는 그래픽카드 가슴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